안녕하세요 JC 직거래소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화려한 다이아몬드로 엄청나게 장식이 되어 있는 아주 럭셔리한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먼저 브랜드는 피아제인데요 전체 이름은 피아제 라임라이트 토노입니다 레퍼런스 넘버는 P10867이고요 먼저 보시면 아주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 라임라이트의 스펙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시계 홈페이지를 가시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성용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맞는다면 남성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이 27, 위에서부터 아래가 38mm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의 둘레는 17cm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성이 차신다고 하면 약간 얇은 분이 차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슬리 또한 엄청나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다이얼에도 다이아몬드, 베젤에도 두 줄에 이쪽에도 다이아몬드 모든게 다이아몬드 인데요 전체를 살짝 보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폴딩 클래스프고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이와 같이 엄청나게 화려한 제품입니다 먼저 이름을 보면은 라임라이트고요 토노란 뜻은 포도주통 아니면 맥주통이라고 해서 이렇게 유선형으로 양쪽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토노형의 라임라이트 시계 라고 합니다. 에을 보시면 이렇게 유선형으로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피아제 를 보시면 아 여기서 살짝 피아제가 보이셨죠. 그 보시면 안쪽에 되어 있는게 아니고 사파이어 크리스탈 밖에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요. 가운데서 보시면 보이고 사이드에서 보면 은 이렇게 빛을 발했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다이얼을 먼저 보시면 로문 숫자로 12,3,6,9 이렇게 화려하게 되어 있고요 다이얼에도 다이아몬드가 좀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18K 로즈골드이고요. 이렇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로 가는 제품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b 1 1 0 8 2 이게 이 제품의 레퍼런스 넘버입니다. 피아제 AU750 보이시죠? 18K 로즈골드 제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엄청나게 화려한 피아제 제품, 기본적으로 여성용 시계이지만 남성도 당연히 착용에 가능한 제품을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피아제 P10867 제품입니다. 짠!